그리고 저 미니언즈는 맨날 웃기잖아요 미니언즈가 맨날 가면 이렇게 아저지가한명 뛰고 그 다음에 미니언즈는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네. 하고 하잖아요 음. 미니언즈는 맨날 웃기 줄어서요 그래요? 근데 미니언즈는 맨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마 아 안고 왜? 하아요 어? 뭐예요? 근데 이건 뭐요? 눌러요? 뭐 눌러요? 미니언가 너무 웃겨고 떠고 떠고 떠고 내일 만나요. 안녕. 편이 안녕. 편이 안녕. 편이 안녕해야지. 哦不다오哦不다오哦不다 이런 지是啊다